사람들의 취향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예로 들면 어떤 사람들은 락, 팝, 힙합 등의 대중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이나 재즈를 선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 가사나 멜로디에 큰 중요성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적 분위기나 감성에 더 집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이 있고 취향이 맞는다면 고가의 지출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서 아이템을 소개할때 굳이 가격에 맞추지 않습니다 무작정 싸다고 추천하지 않고 비싸다고 우러러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취향에만 맞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웃음> 갑자기 영상을 끝내려고 해 <웃음> <웃음> 오늘은 여러분 좀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제 채널 하면은 저치통령만의 취향이 베이스로 가는 채널이잖아요 이 집도 처음에 왔을 때이 벽은 마음에 들었는데 요요 여기 요, 흰색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꿨고 좀 이런 식으로 저는 패션뿐만 아니라 제 공간까지도 제 취향을 좀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물론 오늘 패션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런 인테리어 아이템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까? 요거는 제가 인스타 광고 보다가 가이 벽이 좀 심심하기도 하고 심심해서 이 모자를 걸어놨거든요 렘노스 케하이 디자인 벽시계고 일본에서 장인이 직접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귀엽죠? 귀엽지 않나요? 건전지를 한번 끼워보면 어 이거 돌아간다 이 시계가 돌아간거 보이나요? 어 이게 돌아가네 얘가 초시계야 어, 얘가 뭐 시침, 분침이겠죠? 크기는 생각보다 작아요 그냥 한 주먹거리인데 사실 이거 뭐 시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개성용이죠 어, 요 뒤에 그레이 벽을 좀빼고 그냥 걸리면은 괜찮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거 너무 작아. 아니 너무 작은데? 이 카메라로 보니까 너무 작네. 아 이건 잘못 샀나? 아니, 너무 작은데. 어떡하지? 사실 제가 처음에 이집 이사 왔을 때막 이사하는 날 문제도 있었고 뭐 층간 소음 문제도 제가 영상에서 얘기 안 했지만 조금 있기도 했고 그래서 좀이 집에 첫 기억이 별로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이 좀안 붙었는데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내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좀 갖다 놓고 시계 붙여 놓고 하다 보니까 내 취향이 묻어나서 내 공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롱슬리브인데요 제가 지금 검정색 슬리브를 입고 있잖아요 자 이런 무지 슬리브 이런 걸 이제 많이 찾으실 텐데 제가 그 윈더랑 베스트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영상이 소개 영상이 올라갈 건데 제가 그 옷을 예쁘게 입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해봤어요. 평범하게 뭐 티셔츠에 받쳐 입을 용도로도 입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만들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딱 떠올랐던 게요 게릴라 그룹. 이런 식으로 목 부분에 소재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뭔가 그물처럼 특이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몸판 소재도 그냥 롱슬리브가 아니라 이렇게 레이어드 된 듯한 소재가 다른 디테일이라든지 기본 면티랑은 다르게 좀 힙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 샀습니다. 무신사 엠프티에서 정가는 22만원이고 30% 할인해서 15 5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게릴라 그룹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엠프티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만 스트릿 브랜드고요. 그 키드밀리, 뭐 크러쉬 이런 분들이 많이 입어서 좀 유명해졌고 이게 15만 원이라는 아이템에 티셔츠를 사기가 쉽지 않은데 소재가 믹스된 되게 재밌는 티셔츠라서 딱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잘 입고 다녔습니다. 티셔츠를 입을 때 봄이니까 아우터를 입잖아요. 그러면 트럭커 자켓, 그냥 티셔츠잖아, 그렇죠? 이렇게. 겉으로는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렉 라인이 굉장히 힙하게 연출됩니다 목크넥으로 어, 살짝 올라오는데 이런식으로 와플 짜임에 이 부분은 또 그물 짜임으로 돼서 완전 다르고 반품으로 입고 다녀도 되게 힙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티셔츠로 구매를 했습니다 레이어드한 듯한 느낌을 연출해주는 그냥 이런거 깔깔이 입어도 뭔가 이 깔깔이가 살아나 <웃음> 그냥 아우터 내피 뽑아서 입은 거거든요. 근데 요런 슬리브를 입어 주는 것만으로도 힙하게 연출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 베스트를 입는 게 제일 예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요것도 활용한 방법이 궁금하다면은 윈도 베스트 영상 꼭봐 주시고요 소매가 길어 가지고 또뭐 이렇게 손목을 덮는 느낌이라든지 완전 진짜 제 취향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좀 이런 아이템에는 투자를 좀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 옷이라는 게 누구나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더 내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이런 쪽으로 더 뽐내고 싶다 할때 저는 이런 좀 포인트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큐레이티드 퍼레이드라고 엠프티 에서 같이 구매한 아이템인데 별이 부러진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된 키링이고 요거는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35,000원에 구매를 했고 일본 여행가서 구매한 요 디젤 키링 있잖아요 디젤 키링에다가 그냥 이렇게 꽂고 다녀 이런식으로 두개 달고 다니거든요 디젤이랑 큐레이티드 퍼레이드 이렇게 조합해서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큐레이티드 퍼레이드라는 브랜드도 한번 보시면 좋은게 후드 집업이 이렇게 s 자로 돼있다든지뭐 자켓이 곡선을 타서 온다든지좀구조적으 적인 디자인을 많이 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런 아이템들은 프린트나 패치처럼 빵 뜨는 그런 디테일이 아니라, 어? 조상 옷이 왜 저러지? 하면서 약간 그런 포인트를 줄수 있는 구조적인 디테일을 많이 쓰는 브랜드라 그런 브랜드도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키링은 35,000원이라서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저는 보일듯 안 보일듯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퓨어메이드 3팩 티셔츠고요 말 그대로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티셔츠거든요? 그냥 흰 티셔츠인데 허리 아랫부분에 이렇게 컬러가 3개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티셔츠 레이어드하면 그냥 길게 뽑는 정도가 있잖아요 티셔츠를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아래 밑단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스투시나 와드에러뭐 이런 곳에서 이런 레이어드 티셔츠를 많이 내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요즘에 바람막이나 아우터들을 크롭한 걸 많이 입잖아요 바람막이 입더라도 스트링을 조여서 말아올려가지고 입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요거 딱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웃음> 요 맛으로 입으려고 산 거야 이렇게 좀 대놓고 드러내는 것보다 은은하게 여기 하트 포인트가 딱 되는 블랙이랑 블루 총세가지 컬러가 있어서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친구 세명이서좀뿜빵이해서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도 될것 같아요 일단 티셔츠 퀄리티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해요 근데 너무 막 싸구려 느낌도 아니고 요런 느낌이에요 라지 사이즈 입었을 때 그냥 무난한 티셔츠 느낌이죠? 근데 여기 딱 로고 들어가 있는 베이징 하우스 그런 느낌인데 티셔츠가? 아니 여러분 <웃음> 영상 찍고 있는데 택배가 왔습니다 요것도 사실 제 취향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구매한 건데 EA라는 브랜드고 카고 팬츠 아니고요 파라슈트 팬츠 아닙니다 카펜터 팬츠입니다 카펜터 팬츠 이번에 EA라는 브랜드의 신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하이엔드 느낌나는 과장된 실루엣 과장된 디테일 국내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눈에 띄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크죠 요거 M 사이즈예요 워크웨어에서 나오는 카펜터 디자인에 이런 식으로 찐이 두개 박혀있더라고 바지 핏이 독특하죠 이렇게 약간 플리츠 디테처럼아 이게 엄청 크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한 사이즈 작게 샀거든요 바지 핏은 이쁜데 라지 사이즈를 했어도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기장이 막 너무 안 길어서 풍성하게 실루엣을 연출되는 플리츠 디테일이랑 그런식으로 카펜터도 요 플리츠 사이에게 이 뭔가 쏙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이게 좀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 나는 이런 실루엣을 원했던 건데 완전 이렇게 주름지고 완전 이렇게 통 크게 떨어지는 정 사이즈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요런비 요런 비 요런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비 교환을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어. 아니 이거 뭐, 뭔데 이거 뭐, 뭔데 뭔 택배가 이렇게 오씨 아니 한네 다섯 개 소개했는데. <웃음> 택배가 4,5개 더 왔어 지금 컨텐츠를 좀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 취향의 아이템들을 또 구매하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의 취향을 또 불만족시켜 드릴 수 없으니까 파라슈토 팬츠 요즘에 핫하니까 컨텐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매달 신발도 소개를 하잖아요 이 신발 어 신발도 하나 샀고 이거는 선물 온 거네요 선물 온 거고 또 아식스 신발 한번 리뷰하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걸 지금 또또 또 닦아서 소개해드리기는 분량이 너무 길어서 힘들 것 같고 계속해서 컨텐츠, 파라슈트 팬츠 추천이나 뭐 신발 추천 그리고 뭐고프커 아이템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추천을 할 거니까 그런 추천을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좀 인기 있는 걸 나열한다기보다 제 취향을 조금 더 섞어서 테이스트에 맞게 좀 추천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요 베스트도 재밌으면 영상 올라니다 여러분 아까 그 슬리브랑 되게 잘 어울리죠?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더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짜 끝! 진짜 끝! 유바! It's melody, It's melody, me me. 야야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이거야야이 이거. 이거, 이... 이거.